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세희 스폰서제안외종양 수술 다사다난한 인생사 고백 배우 겸 가수 정세희가 자신의 다사다난한 인생사를 고백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푸가하티이연아이시심하신당에는 정세희가 출연 정호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공개된 영상에서 정세희는 일어서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30여 년의 연예계 생활을 버텨냈다고 토로했다. 한참을 듣던 정호군은 생명에 위기가 있지 않았냐고 물어봤다. 정세희는 2005년에 오른쪽 뇌에 골프공 크기만한 뇌종양이 발발했다. 한국의 유명 대학병원에서도 수술할 수 없다고 손을 들어서 수소문 끝에 독일의 병원으로 가서 20시간에 걸친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다. 고 이야기했다. 큰 수술의 수술비 역시 부담이 됐을 것 같다는 물음에 외국인이니까 의료보험이 안 된다. 원장이 하는 수술이라 더 비쌌고, 체류비와 비행기, 통역, 또 혹시 제가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 부모님까지 같이 갔었다고 회상하기도 또 부모님 옆에서 효도하려는 마음으로 그 전에 열심히 활동하고 모아놓았던 돈으로 2004년에 논현동의 조그마한 빌라를 샀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금매로 집을 팔았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그 안에 집안 살림도 다 팔았다라고 말했다. 뇌종양 수술 비용은 약 6억 원이었다고. 정세희는 부모님과 내 생명 값이라고 생각해서 아깝지 않았다. 처음에 수술하고 회복하는 중에 걸었는데 무게중심을 못 잡겠더라. 그리고 제가 오른쪽을 수술했다 보니 오른쪽 귀가 잘안 들린다. 그리고 아직 오른쪽 얼굴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다. 밥을 먹다 밥풀이 묻으면 제 감각으로 될수 없는 정도다 라고 했다. 혼성호 동동악급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세휘. 그는 단지하에 살다가 가수가 끊겼다. 나갈 때는 화장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넉넉하게 사는 줄 알더라. 스폰서 제의가 들어온 적도 있었다. 그러나 고생했던 게 아까워서 안 했다 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호구는 요즘 서외 연락이 많이 오지 않나, 3년 안에 하는 일이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라며 정세희의를 응원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